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부 여당의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1차 산업 농업이죠 2차 산업 공업입니다 3차 산업 서비스업이죠 이제는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그럽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이자 그렇죠 그런데 사사산업도 근본은 근본은 일차산업 공업의 탄탄한 발판을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사사산업도 그런 점에서 정부 여당의 공업단지 활성화 정책 찬성합니다. 행복주택을 제공하고 창업장을 지원하고 유통을 물류를 개선하겠다. 큰 틀에서는 박수받을 일입니다. 그러므로서 향후 5년간 5만 명의 일자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정부의당의 야심적인 계획 긍정평가합니다. 그런데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77%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비해서 5% 이상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의 산업단지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수, 수, 인구의 50% 넘, 어, 몰려있는 수도권사업단지, 시화공단 단어공단 가보십시오 60% 70%만 공장 가동돼 있고 그것도 메모을 내놓겠다 폐유하겠다 휴업하겠다는 공장들의 팻말들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이름하여 소주성입니다 소주성장, 최저임금 2년 동안에 3 0 올라 올라갔죠. 크루즈한다축제 대개 위에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이제 50일간에 금무시간 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더 뽑아야 되죠. 9시 퇴근 출근 시작 퇴근하면 일거리 있는데 사람 뽑아야 됩니다. 9시 퇴근 그것도 힘들죠. 시간의 수당 나가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대큰 그랜드 디자인은 찬성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이 숨어있다. 그렇죠. 소주성 정책에 전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아울러서 중소기업들이 단 고용 저도 크루 단축제 어느 정도는 파견 근로자라든지 가감하게 받아들여서 받아들여서. 노조로부터의 어느 정도의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정책이 실사고에 없는 허공했던 정책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정책을 세우더라도 디테일한 현장에서 의 효과 있느냐 없느냐 이르마의 가성비도 봐야 됩니다 정치와 행정은 국민 복지에, 국익 강화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의 활성화라는 대명장만 내부대해서 오고, 성어 허약처럼 내설울게 아니라, 진정으로 현장감이 있는, 현실감 있는 정책 아젠다가 되도록, 공직자들은 정치인들은, 특히 국제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은 분발하기를 이 시간 강조합니다.